<웃음> 안녕하세요 반스 팀 라이더 최희질 입니다. 오늘은 반스가 출시한 일라이저벌 컬렉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스네 스팟에 왔는데요. 이번 컬렉션은 하스케, 올드스쿨, 스케이타입, 트 그리고 다양한 어페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클래식 타투와 바이크 컬쳐 그리고 레트로 서프를 즐기는 일라이저벌의 취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멋있어야겠죠? 그래서 제가 한번 멋있게 보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y a a a